어 우리 이제 귀신 척놀이 할까? 어 무서워 그, 뭐 귀신 척놀이 하자 엄마 그래? 내가 엄마 내가 나한테 해리 하고 내가 갑자기 음그렇구 음? 아니 나 이거 뭐 이렇게 할거야? 어 혜리야 오 그래. <웃음> <해리야. 웃음> <웃음> 거를 보고 어떤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 응? 어. 뭐? 신난다. 너무 신기하지? 엄마 읽어줄게. 잠깐만. 좀까 어디 있지? 아빠. 서로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주셨으니까응 어, 맞아. <웃음> 구독 벌써 했어요. 써져 있어. 그래? 구독했어? 어. 나 텔레비전 안나오는데? 유튜브에 엄마가 찍어서 올렸거든 그랬니 어. 구독을 했대 구독하고 좋아요 꽝꽝 했대 <웃음> 우리 애기들 너무 귀여워 삼촌이 사랑한다 이렇게 하셨네? 여자분이야? 삼촌이니까 아. 남자분 같은데? 이름이 응. 치킨파파래 치킨.. 치킨 많이 먹을게 치킨파파? 어 치킨파파가 뭐야? 파파 파파? 어. 파파 음... 영어국이야? <웃음> 영어국이야? 어, 영어국 사람이 한국말을썼나봐 치킨 파파. 치킨 아빠란 소리 나봐. 그지? 음, 치킨 아빠. 그럼 치킨 모양이 아빠겠네. 오. <웃음> <웃음> 치킨이 댓글 남긴 거 아니야? <웃음> 아예 어... 궁금하요? 혜리언니 코문주라는 분이 혜리언니 너무 귀여워요 그러네 언니라고 부른 거 보니까 다섯 음. 살이나 네 살인가 봐 혜리언니 음. 너무 예. 귀여워요 그러는데 근데 다섯 살 아는데 네살어 4살... 그런가 봐네살 음. 말고 나아요 아니 그니까 언니라고 한거 보니까 더 어린 친구가 아빠! 남겼나 봐 혜리 내 먹이면 어 혜리 언니라고 했어 혜리 언니 어 그러니까 동생인가 봐 혜리 언니 너무 귀여워요 문주 동생한테 한마디 해볼까? 문주야 이러면서 문주야 고마워 언니라고 해줘서 문주야 댓글 남겨줘서 정말 고마워 혜미님 저는 3 2 살인데도 음, 그러게 혜리님 저는 32살인데도 핫도그 먹을 때 더럽게 먹어요 어떻게 하면 혜리님처럼 어... 깔끔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나, 나처럼 예뻐지면 돼 당근 먹고 채소는 먹고 그러면 돼알렇지 서유미 동생이 사랑해요 혜리 언니야 이렇게 남겼네 나도. 그럼 음. 나한테도 나도 말해야되겠다 어, 사랑 어. 사랑해 유, 유미 동생이래 서유미 서유미야 사랑해 나도 또 동생이 또 음. 카우보이라는 동생이 카우보이? 어. 이름게 카우보이? 오 이름이 카우보이인가 봐. 카우보이 인가봐 음. 카보이아다커 카우보이가 되고 싶게요아 예. 그런가봐 카우보이 동생이 혜리언니 음. 먹방 여신이에요 음. 그래네 <웃음> 여신이 뭐야? 여신? 응. 어. 음, 별의 여신처럼. 응, 음, 음, 음, 응, 맞다. 유미. 어, 슈퍼히어로야? 응. 집에 맞는 엄마. 맞아 하오야, <웃음> 그런데 먹방 여신하고 그런 거 너무 웃긴 거 아니야? <웃음> 뭐래? 유미 동생이 응. 멋있어요. 테리 언니 그랬네. 테리보다 어린 거 보고 세 살인가 봐. 아, 똑같은 친구구나. 응, 테, 테리는 4살이니까 언니라고 한거 보니까 3살 동생이 남겼어. 내가 4살이야. 4살. 응, 테리 언니 멋있어요 그랬는데? 언니 4살. 어, 언니 4살이야. 4살 아니야? 테리 4살이야. 엄마는 자, 테리, 아니, 언니라고 붙였어. 응, 그러니까 테리부가 언니라고 한거 보니까 3살 동생인가 봐. 유미한테 한마디 해줘. 유미야, 그러면 서 영우야. 응. 나야 나 다야 나. 뭐냐 어떻게 연기해? 너도 뭐? 아이고 귀여워라 강아지들 그랬어. 나한테? 어. 아 어? 귀여워라 강아지들 그랬는데? <웃음> 내가 강아지. 강아지로 보였나봐 강아지? 어. 아 귀여워서 강아지라고 한거 아닐까? 그래? 음. 그런 거야? 귀여운 강아지라고하는 거야? 아, 강아지라고 하는 거? 아 나도. 귀여운 거 가가지고 서봤지니 원래 사람들이 그고 어, 가가지고 가가지고 가가고강아지때그런구고어아 그런 거구나. 귀여가지고가아지고지고지고 가가지고 가지고 가가지고 가지고 가가지고 가가지가지고가강아지가아지라지고지고 가가지고 가고 가가지고 가가지고 가가지고 가가지고 가가 해리티비 너무 재밌어요! 그러네? 텔레비 응. 있 응. 이거 봤나봐. 해리티비 너무 재밌어요 그러셨어. 어떻게 내가 텔레비에 나 어. 유튜브에서 본 거지 나온 거지. 응. 나, 나 너무 궁금해. 나도 보고 싶다. 응? 볼까? 이따 보자. 장혜지, 응? 장혜지 장애기, 나와? 응. 우리, 우리 집에 나와? 어. 응. 신기하다. 어 응. 이따 검색해서 보자. 다 나와? 응. 근데 숫자를 못넣 응. 뭐, 뭐? 몇, 숫자를 뭐하는지 잘몰라대는 뭐? 우리가 숫자? 응. 아몇 번인지? 아니 어. 채널 검색하면 돼아군공이어 맞아 맞아 유튜브 채널 어, 어떤 분께서 어..신블리 신블리라는 동생이 혜리언니 응. 핫도그 먹다 묻은 케찹을 옷으로 쓱 닦아도 여전히 예뻐요 뭘 해도 예뻐요 사랑해요 어 사랑해요 혜리언니 그러네 엄마처 그렇게 말하네 오 신기하다 핫톡 핫톡을 먹다가 묻은 케찹을 옷으로 쓱 닦는 걸 봤나 봐 안녕하세요. 엄마 잘났어, 지 이거 <웃음> 엄마가 실수했어 <웃음> 근데 그래도 예쁘대 뭐 해도 다 예쁘대 그래? 응 착한 아이다 정말 그치? 어 너무 고맙다 우리 먹방 봐주신 분들한테 응. 감사하다고 응. 한마디 해야 될것같아 너무 감사하잖아 엄마야. 네, 하자, 뭐. 어.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그리고 하리 TV 영상 채널을 빨리 검색하면 하리 t v 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더 맨날 꾹꾹 눌러주면 제가 채널로 선물을 드립니다 아, 무슨 선물을 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하리 t v 라고 붙여서 해리 이름안 알아봐 응음 맞아 해 맞아 <웃음> 하리 t v 라고붙여서 다 다행이다. 응. 음. 이름 붙이면 얼마나 좋은데? <웃음> 네? <웃음> <웃음> 엄마 내가 엄마 내가 음. 할집 v 에 어. 음, 먹는 것만. 응. 음. 이렇게. 응. 음. <웃음> 하려고 그는데말한거 <웃음> 엄마한테 말한거 딸래라고 그랬는데 늦어서 입 못해버렸는데 어 그거 찌으라고 그래, 찌으라고 그런데 갔더니 찢었어. 진짜 안 찢었고? 아.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안녕. 한 마디 하세요, 테리 언니죠. 한 마디. 아 아기들이 당대를 봐요 안녕.